자세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할때 게임소리만 녹화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일 레코드 화면 녹화기 어플을 설치하십시오. 열기를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권한 허용을 누릅니다. 뒤로가기 누르고 뒤로 가기 누릅니다. 허용 누르고 허용 누르고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시작 누릅니다. V 레코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료입니다. 3일 무료 체험하지 않고 그냥 닫겠습니다. 떠나다 누르고요. 내부 오디오 녹음이라고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뒤로 나가고요. 워터마크를 없앨 수가 있는데요.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월간 16,000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워터마크 EC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녹음에서 내부 오디오를 체크해 주세요 오디오 녹음에서 내부 오디오를 체크하시면 은 게임 소리만 녹화하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체크하시고 비디오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클릭하시고 720p 까지는 무료이고요 1080p나 ek는 유료입니다 저는 7 2 0으로 녹화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녹화할 때 게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게임 소리를 완전히 끄셔도 됩니다 우측 하단에 V레코더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72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을 누르시고요 자 지금부터 녹화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녹화되는 화면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게임 소리만 녹화가 됩니다 나중에 정지하고 나서 실제로 녹화된 게 게임 소리만 잘 녹화가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끝내려면 우측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화면이 나오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목소리>